담석이 생기는 10가지 이유 담석은 가장 흔한 소화장애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. 콜레스테롤 및 기타 물질의 작은 고체 침착물은 담낭에서 형성되며 심한 복통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담석의 10가지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유전학은 담석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담석의 가족력을 사람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이 높은 콜레스테롤 담즙에서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은 담석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은 결석을 형성하여 결국 성장하고 경화시켜 담석을 형성합니다. 3 다이어트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은 담석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4. 나이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담석 발달 위험이 증가합니다.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담석을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5. 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에스트로겐 수치는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증가시켜 담석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6. 비만 비만은 담석의 위험요소입니다. 과체중이 되면 담즙의 콜레스테롤 의 양이 증가하여 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7. 체중감량 수술 체중감량 수술은 담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빠른 체중감량은 담석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8. 당뇨병 당뇨병 환자는 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담즙의 높은 수준의 포도당은 담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9. 특정 약물 특정 약물은 담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에스트로겐 항유피이며 콜레스테롤 저하제 및 특정 항생제가 포함됩니다. 10. 임신 임산부는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여 담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담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소비하며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. 담석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.